안녕하세요, 정조입니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응, 세라핀이 두 개가 나오네. 아니 근데 비염이 나왔네. 이거는 육 비염을 해볼까요? 아니 근데 석호가 너무 잘 나오는데? 아, 제발 하나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아, 근데 블루라 가지고 오랜만에 블루릴리아 아 벌써 사비염이라서 릴리아딜이 달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파이트는 잭스나 사일러스 이성 붙으면 갈아주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이자가 보고싶어지긴 하는데 이자는 못참지어 나이스 잭스 해피 이거지 치고 소자 투템 시작이라 돈이 많네요 이거는 업 안쳐도 이겼겠다 아이업 안치고 20원 이자 받는건데 사비 어이 친구 강태 먹으려니까 <웃음> 괜히 뺏고 싶어 지는데? 아이스오 뭐야 이거 <웃음> 어, 잭스랑 함께 한다? 비엄 잭스 괜찮을 것 같은데? 어고 뭐 가도 되니?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벨트 괜히 넣어놨다 하하 그냥 얘 자체를 돌려버릴까요? 요잇 선축이나 대장간인데 응원한 겨울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라위인거 보면 이거 AD 딜러 쓸거 같고 또연거에 잭스까지 쓰면 얘네는 눈물 좀꽤 나겠는데요? 잭스 스턴 휘리리 나이스 아 잭스 괜찮은거 같은데? 릴리아랑 브라운 잭스 이렇게 세 친구 삼성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잭스 품차 이거 절대 못듣지 주건이 달리 태블망 일단은 이거 허리띠 두개 있으니까 태블망은 하나 만들고 어, 꽝이요 일단 태블망은 확실히 있어야겠네요 이것도 누누 같은데 아니 <웃음> 근데 릴리아도 안 뜨고 왜 이러지? 아니 생각해보니 페어도 안 잡혔네 릴리아 잭스 쓰려고 했더니 <웃음> 뭐 잭스 될거 안될 것 같은데 잭스가 안되네요 와 이거 용술레오나 아직도 버티네 나중에 이거 도와봤으면 큰일나겠다 그래도 뭐 이겼으면 장땡 갑자기 못 쓴다? 아니 이번에 이거 다른 기물들 좀 빼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이라 모으는 것 같고 아 돈을 그러면 이거 모았다가 다른 친구들 리롤 열심히 치고 나면 제가 치겠습니다 아이 까비 아 3라운드까지 연승 땡길 수 있었는데 아이고어 이거 잭스 왜이래 비염 잭스 이거 확정입니다 다섯 자리에는 뭘 넣지? 한 자리가 비는데? 어 여기 도탄까지 먹었네요 도탄 맞나? 포병대는 잭스 3점 찍고 하면은 얘가 저뭐 절대 못 뚫을 것 같은데요? 아 그러고보니 여기 연생중이 챙기네요? 택스야 보여줘 그렇지 연생 끊어줍니다 아, 재료 꾸러미나 먹어야겠네요 아 맛이 없네 테미 왜이래? <웃음> 일단은 거학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거로는 이온충격기를 만들고 아 이거 용수 누나 진짜 어학 어우 바로 막혔는데? 아 이거 극혐이야 끔찍해 이제 잭스 삼성을 찍어봅시다 오 어, 나이스 바로 드네어 <웃음> 태블만 좀 빼주고 싶다 뭐 술사? 이건 없고 그러고보니 까 릴리아 이 친구는 아, 제가 릴리아 팔았나요? 왜 안나오니? 음 오여주마. 원을 만들어줍시다 음음. 아이 뭐 탬은 이래도 엄청 세네요 호라카 나오면 나중에 빛을 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<웃음> 아니 근데 이 친구 죽기 전에 저를 만났네요 어, 팔룡술도 못하고 어, 상징이 두인데 여기 급하게 템을 넣어보지만 어, 우리 잭스를 막을 수가 없죠 누가 이 녀석아 <웃음> 보내줍니다 <웃음> 조금 아쉬운데? 어, 연포 오 이거는 뭔가 마음에 드는데요? 연포에 아, 잠시만 이거 설마 스턴 못 시키는 거 아니야? 아니겠지? 아니어야해 아이 코로만 느낌 이거 <웃음> 이거 호공에 돌린다 호공에 돌린다 <웃음> 큰일났다 큰일났다 <웃음> 아 이거 어떡하지? 아나 <웃음> 자재기 없는데 패틱이나 줄걸 내가 <웃음> <제가> 망쳐버렸습니다 <웃음> 이거 어떡해 아이 친구 이거 디드 스턴으로 넣어야 하는데 이 아, 스턴을.. 아이 맞으러 와주면 땡큐 아이 누구한테 잡아먹기잖아 이거 망했겠다 아야스를좀 밀어줘야 하나? 일단 템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원거리 대패하면 뭐하냐고. 너희 메인딜을 못 넣는다 어떡하냐고 이거. 자재기 하나 더안 주나? 어, 비염이다. 그럼 나 6비염 되는데 6비염은못 참지. 이렇게 된 이상 잭스를 버리는 수밖에. 잭스는 잘못이 없습니다. <웃음> 잭스는 <웃음> 잭스는, <웃음> 잭스는, <웃음> 잭스는 잘못이 없어요. 이거다. 올삼. 답은 올삼이다. 이거는. <웃음> 아 잭스야 미안하다 오 내가 생각을 잘 못했어 비상 비상 3키로? 아, 이게 맞지 삼성 갑시다 올라프 엥? <웃음> 이제 다이애나가 왜 먼저 삼성이 뜨냐? 퇴물 퇴물 아, 가골 제이스 어디 갔지? 제이스 과학을 롤라파한테 줍시다 아, 캠 세팅도 완료 일단 버텨진다 나이스 어찌저찌 순방 안했네요 아 이거는 브라움이 되겠네요 과연 누누 눈이... 오세다세다 아 그래 이거 6비인데거악까지 넣어서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리는데요? 용세선우는 별거 없는데? 아 역시 여러분 템이 중요합니다 템이 일단 암살자 피해줬고 와딜량 미쳤다 아니 올라프 딜 미쳤는데요? 근데 얘를 좀 오래 키우긴 했어요 이거 공격력이 60 추가 잘하면 1등 가능할지도 기염이 마딜이니까 이혼 충격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누누가 근데 아까 2성이었는데 3성이라서 이제 엄청 쓸것 같긴 하네요 어? 뭔가 세한데아 우리 라프라프 라프 왜 잡아먹히는 거아니야 누누가 이거 홀라프만 먼저 안 잡아먹으면 되는데? 그냥 홀라프가 먼저 녹이면 홀라프가 먼저 녹이면 아, 이거 못 삼킨다 와 미쳤다 요피어몰라프 미쳤는데요? 나 1등인데? <웃음> 이온충격기 가져왔더니 또 이온충격기 주는거 아, 나도 이런것 좀 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거 판테온이나 제이스 이성 찾겠습니다 이름 제이스 이거는 암라인용 마적각 아 이거 암살자 잡혔는데 이거 덕키 안되나? 조이야 살려줘 아, 근데 안 죽을거 같은데? 닐라가 방어력이 제일 낮네요 아, 고죽내버리기. <웃음> <도중해버리기>. 아, 잼비라. <웃음> 아, 나이스. 와, 여기까지. 어? 아니지? 아니, 뭐, 세 마리 남았는데, 어떻게 찾겠어? <웃음> 어? 삼성? 오마이갓 <웃음> oh 아니 저게 왜 뜨는 거야? 아니 이거 피 하나 남아가지고 아 나는 닐를 안 떴는데 안돼 올라프야 죽으면 안돼 아 올라프야 할수 있냐? 아이 아 이거 배치 잘했으면 근데 이겼겠다 아닌가? <웃음> 어? 이거 한마리면 사나? 아 까비 아 올라프가 이거 급부 피했으면 이겼는데 자 이렇게 6비험 올라프로 2등 했습니다 어 진짜 까비 까비